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론청년입니다 날씨가 풀려가면서 많은 분이 전동 킥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려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출퇴근이나 주말 라들이때 이용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알아보니 출력이 낮으면 오르막길을 오르기 어렵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수입 및 제조사에 따라 AS가 다르고 속도, 모터 파워, 라이트, 배터리 용량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AUTECH X-Track Thunder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입니다 48V 15A와 48V 20A 두 가지로 출시된 X-Track Thunder 듀얼 전기 킥보드는 듀얼 모터로 오르막길을 쉽게 오를 수뿐만 아니라 최대 25km 속도를 낼수 있으며 20A 기준 최장 50km를 운행할 수 있어서 출퇴근은 물론 나들이 때 이용해도 손색 없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U 테크 x 트랙썬더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블랙 색상도 한몫했지만 11인치 타이어와 튼튼한 바디가 강렬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높이 135cm, 장축 120cm로 아주 크지 않은 정도입니다. 덕분에 의자를 뗀 상태에서는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무게가 28.3kg이어서 남자인 제가 들어도 약간 벅찬 정도로 트렁크에 실기 위해서는 두 명이서 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뒤쪽에는 파워스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서서 탈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멋스러움을 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안장을 장착하면 앉아서 타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서서 타는 것이 멋스러워 보이지만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안장 장착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장을 장착하게 되면 자동차 트렁크에 실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에는 360도 스팟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고 발판 아래쪽으로도 LED가 장착되어 있어서 야간에 타기 유용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 운행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사고 위험을 낮출 수있으려 생각합니다 타이어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11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뒤 서스펜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방지턱을 넘거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릴 때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움푹 파인 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죠 AUTECH x t r a c u n d e r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면 오르막길을 쉽게 오를 수 있는 960W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 또한 1 5 a 어 37.5km, 2 0 a 어는 5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라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손색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충전시간은 총 4시간으로 어댑터 추가 구매시 듀얼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는 안전을 위해 인지가 가능한 낮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키를 꽂고 우측으로 살짝 돌린 후 계기판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LCD가 켜집니다 속도, 배터리, 주행거리, 모드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라이트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요 키를 빼면 라이트가 꺼지게 되어 있으니 온으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빨간 버튼은 클랙션이고요 라이트와 클랙션 사이에 있는 버튼은 모터를 싱글과 듀얼로 전환하는 버튼으로 왼쪽에 두었을 때싱글이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라면 듀얼 모터로 되어 있는 경우 출발 시툭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싱글 상태에서 출발하고 듀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른쪽 계기판에 있는 스로틀을 당긴다고 바로 출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키 갱고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발을 그르고 스로틀을 살짝 당겨 출발하면 됩니다. 이때 너무 천천히 발을 구르면 스롤트를 당겨도 출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타보니 속도도 빠르고 11인치 타이어와 서스펜스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서서 타는 것과 앉아서탈수 있고 멈출 때도 유압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데요 정지 후에는 킥스탠드로 가볍게 세워둘 수 있습니다 주행부터 정지까지 매우 안정적이죠 AUTECH x t r a k t u n d e r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는 전국 2여 개게 대리점에서 구입 및 AS가 가능합니다. 고장 날 일은 없겠지만 구매 후 AS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AUTECH x t r a k t u n d e r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